안녕하세요. 볼석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들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북부호수를 탐험해보겠습니다. 북부호수 영상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이템 소개하겠습니다. 범위 공격이 가능한 채건 그리고 활을 준비해주세요. 추위를 버티기 위해 3티어 모피세트 방어구를 입어주세요. 그리고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도끼, 광물과 돌을 캘수 있는 복병이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북부호수로 이동하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북부 호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북부 호수에서 가장 강한 빙하곰이 있나 둘러보겠습니다 정신력 55 필요한 캐나다 스라소니가 있네요 아이템 주머니가 있으니 확인해볼게요 3티어 약초 배초향이 있네요 챙겨갈게요 다시 이동해볼게요 빙하곰이 있습니다 테이밍 해줄게요 정신력 65 필요합니다 겉에 걸린 사람이 있으니 구해줄게요 보호적들이 몰려오네요 곰이랑 같이 처리해줄게요 난이도가 있는 지역이라 많이 아프네요 곰이 마무리 공격해서 전부 처리했네요 전리품 챙겨줄게요 저는 무명천이 없어서 챙겨줄게요 무명천이 은근 귀하네요 상자에서 곡괭이랑 가죽도 주네요. 챙겨줄게요. 체력이 반피라서 체력 채우고 다시 이동할게요. 삼키어 가죽을 주는 양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줄게요. 스라소니가 있어요. 스라소니 잡아줄게요. 곰을 텐커로 쓰고 뒤에서 공격할게요한 마리 더 있으니 마저 잡아줄게요 스라소니를 전부 처리했는데 북서부 늑대가 있네요 늑대도 처리해줄게요 늑대도 전부 처리했으니 아이템은 뭐가 있나 볼게요 아이템 가방에 뭐가 있나 확인해볼게요 남쪽 지역에서는 볼수 없었던 물고기가 있네요 물고기 챙겨줄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타운에 가면은 물고기 주고 아이템 수리 가능하죠 이상자에도 뭐가 있나 열어서 확인해볼게요 아이템 큐브가 있어요 아이템 큐브 열어볼게요 4티어 레인저 바지 나왔네요 나름 괜찮습니다 아이템 정리하고 다시 이동해볼게요. 저는 집에 늑대 이빨이 많이 있어서 버릴게요. 3티어 가죽주는 양은 보이는 대로 전부 잡아서 가죽을 챙겨줄게요. 캐나다 스라소니가 있네요. 잡아보죠. 잡을 때는 한 번에 잡으면 힘드니 한 마리씩 잡아주세요. 여기 빙하곰이 한 마리 더 있네요 빙하곰을 잡아볼게요 빙하곰 화살 쏘니까 쓰라소니가 달려오네요 이러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전부 처리하고 아이템 챙겨줄게요 빙하곰 공격 한 방에 체력이 140같네요 엄청 아프네요 많이 아프네요 아이템 파밍이랑 체력 충전하고 다시 이동할게요 편안하게 쉬고 있는 스라손이 공격해줄게요 양 무리인지 미니맵에 노란 점이 많이 있네요 잡아볼게요 AI가 패까지 데리고 왔네요 AI 잡아볼게요 AI를 처리했어요. 아이템 확인해볼게요. 좋은 아이템이 없네요. 기본 자원들 챙겨줄게요. 빙하곰이 한 마리가 더 있어요. 테이밍해둔 빙하곰은 체력이 없어서 교환을 해줄게요. 트라소니 우리가 더 있네요 여기도 잡아줄게요 안 열어본 아이템 가방이 있네요 열어서 확인해볼게요 무명 천만 챙겨갈게요 다시 이동해줄게요 호수라서 양이 많이 있습니다 잡아줄게요 가죽도 챙겨주시고요 사슴 잡으려고 했는데 스라소니가 있네요 스라소니 잡을게요 스라소닉 전부 처리했습니다 가죽을 챙겨 다시 이동할게요 늑대가 보이네요 늑대 잡아줄게요 늑대는 정신력 55 필요해요 앱을 전부 둘러본 것 같네요 이제 자원 캐줄 준비를 할게요 빙하곰을 새빙으로 교체해줄게요 체력 많은 공으로 교체했습니다 빠르게 자원 캡 볼게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굿바이.